안녕하세요. 이반입니다 일단 할 얘기는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각종 질문하는 것들이 있는데 댓글들을 좀 읽어보고 그거에 대한 답도 하고 구독과 좋아요 고마워 아 일단 제가 이거, 이 댓글을 보고서는 시커했던 적이 있는데요. 유승식 님이 올려주신 댓글이거든요. 이번님 동영상 보고 공부합니다. 단어나 문법 계속 동영상 올려주세요. 제거 보시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웃음> 저 아직 스페인어가 그렇게 잘안편이 되어서 그냥 진짜 살아가기 위한 생존 스페인어라서 제거 보시고 공부하시면 큰일 납니다. 조심하세요. 마들스톤 님이인가 네, 마들스톤 님이 질문 주셨던 건데 이민을 위해서 스페니시 공부를 하고 가신 건가요?라고 딱해 주셨어요. 네, 일단 2007년에 제대를 하고 이제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기 때문에 일리 와가지고 1년 동안 살았었는데요. 여기 해당 학교를 다니면서 보학 연수를 했었고 그때 한 6개월,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0 한국으로 돌아가서 여기로 다시 온지는 2017년, 2 7년에 왔어요. 2017년에 왔고, 엔진 멕시칸한테 과외를 받았죠. 그 과외 받아서 한 4, 그것도 한4 개월, 5 개월 정도 받고 카페 운영하면서 직원들이랑 대화하고, 카페 운영하면서 만나, 만나게 된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채팅 앱 같은 걸로 이제 멕시, 스페인어 쓰는 애들이랑 이 계속 이렇게 채팅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냥 진짜 살아가기 위한 정도의 에너인어지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요 좀 어정쩡하긴 해요 어쨌든 간 여기 와서 배웠어요 여기 와서 한국에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답변이 되셨려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멕시코 거주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장점 중에 공기가 좋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반박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케바케고 도시에 따라 달라요 한국 사람들이 많은 멕시코 시티 같은 경우에는 차도 엄청 많고 산도 엄청 많아서 각종 차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공기가 안 좋은 편이고 그리고 몬테레이는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기아나 현대나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공업지대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도 공기가 별로 안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과달라라는 공기는 좋은 편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좋아요 진짜 그리고 뭐 동네 골목이나 보통 길은 아스팔트가 아니고 자갈을 깔아놔서 오래 걸을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다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딱히 뭐 말하기가 좀건덕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물가 얘기도 반박을 좀 하셨는데, 음 전체적으로 식재료는 싼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람, 그 멕시코 사람들이 버는 비그 가격에 비하면 싼 건지 안싼 건지는. 근데 지금 여기서 예를 드신 거는, 뭐 여기에 한인마트가 있어요 한인마트에서 뭐 파는 믹스커피가 비싸다 사실 여기서 한국 제품을 사다 먹는 게 당연히 비싸죠 비쌀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거랑 뭐 김치도 완성되어 있는 거 완제품으로 살라고 하시는 건데 사실 김치 완제품 되어있는 건 한국에서도 비싸잖아요 한국에서 여기까지 날라오는데 비행기로만 13시간 15시간 정도 이 정도 걸리는데 그 거리에서 사는 완제품을 싸게 사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은 그냥 재래시장에서 자 재료를 사와서 그냥 김치 담한 먹거든요 그렇게 그 하면 은 싸게 먹어요 한식 먹겠다면 상당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매일 일주일 내내 한식 먹습니다 그냥 그냥 한국에서 먹는 것처럼 먹어요 김치랑 뭐 찌개도 다 해먹고 해먹을 거다 해먹고 이거는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좀 모를 수 있는데 유튜브 채널에 올린 13번째 영상이 있어요 그 소스에 익사한 빵, 또르타 아오가다 라는 편인데 어, 또르타 아오가다는 과달라라 특산 음식이고요 바게트 빵에다가 반 갈라서 거기에 고기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약간 토마토 소스 같은 거나 다른 같은 소스 이렇게 뿌려서 먹는 거거든요 맛있어요 이거 엄청 맛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갔을 때 먹었던 뽀솔레가 있어요 이 뽀솔레는 스프 같은 건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간 게 옥수수인데 그게 멕시코에서 나는 특이한 옥수수예요 약간 되게 큰거육땀하는거 있어요 그거를 넣고 끓이는 건데 이제 다른 분이 그게 옥수수가 아니라 마늘인 줄하셨다고 <웃음> 하시네요 네, 옥수수입니다 최근에 올렸던 멕시코에서 경험한 기분 나쁜 썰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청한 직원한테 무시당한 거였는데 그거 보시고 두둥치님이 멕시코 거주 예정인데 조금 걱정이 되네요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특정 사람들만 게 약간 그런 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친절한 편이에요.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레미니스트 유아인님이 올리신 질문인데 멕시코 못 사는 나라라서 돈 별로 못 벌지 않나? 멕시코에서 계속 사는것만 모를까 멕시코 취업하는 사람들 보면 멕시코 일해서 돈 벌어봤자 그거 한국 가지고 오면 조금밖에 안 되는 돈 아닌가? 라고 하셨어요. 음 이거는 이것 이거 약간 캐박인데요. 만약에 스페인어도 할수 있고 한국어도 잘하신다면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몬테레이 고업 도시 있잖아요. 거기 취직을 많이 하시거나. 임시티에 있는 한인 회사들을 취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럴 경우, 제가 듣기로는 못 쳐주면 3만 0 0 페소에서 4만 페소가, 4만 페소 정도인 것 같아요. 잘 버는 분들은 더그 이상 보시죠. 3만 5 0에서 4만 페소 정도 정도면, 약 200만 원에서 254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멕시코에 와서 취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기숙사 같은 것도 많이 제공해 주는 편이라 돈을 많이 아낀다면 오히려 돈을 더잘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이 정도가 지금 제가 답글을 못 달았던 것 중에 이제 할 만한 거인 것같고요 네, 오늘 방송 와주신 분들 정말 다들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